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전동공구 마지막 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충전제품 보다는 전기 제품을 추천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활용면에서 드릴 드라이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임팩 트 드라이버를 할 것인가 저는 드릴 드라이버를 추천합니다 제가 임팩 트 드릴은 없다 에서 말했듯이 드릴 드라이버는 이제 드릴도 되고 드라이버 기능도 되고 그 다음에 임팩 트 드라이버는 이제 시계 딱딱 쫄때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가정에서 그렇게 시계 뭘쫄 일이 있나 싶어서 저는 이제 드릴 기능도 되고 드라이버 기능도 되는 드릴 드라이버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가정용 전동 공구는 바로 요거 GSB 시발리 입니다 일단 겉부터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어 임팩 트 드릴 이라고 되있네요 <웃음>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임팩 트 드릴은 없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임팩 트 드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보시는 충전 햄머 드릴 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얘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햄머 드릴 드라이버를 임팩트 드릴 드라이버 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드릴 이라고 한거고요 그냥 요거는 어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아 햄머 드릴 드라이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r e r e 보이시나요 요 r e 는 뭐냐면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그 자동차 뒤어 보면 pr&d N 있죠 그 r 입니다 한마디로 역방향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사용설명서 그 다음에 요거는 비트 모음집 그 다음에 요렇게 기계 그러면 제가 요거를 밑에서부터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 키가 보이죠 요게 키척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키가 없다면 예전에 제가 브러쉬리스 언급을 할때 한번 이런 말을 했었죠 카본 브러쉬가 있고 그 다음에, 카본 브러쉬가 없는 게 브러쉬리스다. 그래가지고, LESS. 없다.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브러쉬에 리스가 붙어서 브러쉬리스라고. 요것도 똑같습니다. 키 척인데, 그럼 요 키가 없다. 그러면 키레스 척입니다. 중요한데요. 많이 잃어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에 앉아있으면 손님들 오셔서 요키 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을 들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페어랑 막 비교하면서, 제 찾아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잃어버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 단골 손님 중에 이제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시냐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뭐한 여기쯤에 해 갖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 버린대요. 그럼 안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손잡이. 지금 요나오 있는 버튼. 요거는 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별관입니다 그냥 요 누르고 이런 식으로 고정 이렇게 해제 하시면 되고요 이제 화살표 보이시나요 화살표 요게 아까 말한 리버스그 다음에 요쪽으로 하면 포워드로 가운데 두면 중립 이거요요 위에 보면 햄머랑 드릴 표시가 있거든요 요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이제 요 햄머는 이제 햄머 모드 그 다음에 요 드릴 모드는 드릴이랑 드라이버 모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어떻게 어 요게 드릴인데 드라이버도 되냐 제가 2주나 한 3주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임팩 드릴은 없다 를 제가 예전에 했었죠 거기에 업그레이드 버전 임팩 드릴은 없다 빨간 맛 거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드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척요 척이 10mm 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gsb 10r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한마디로 10mm 척을 끼우면서 사용하는 역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햄머드릴드라이버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땡 이게 아니라 햄머드릴드라이버는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10mm를 뚫을 수 있고 역방향이 되는 햄머드릴드라이버란 뜻입니다 그럼 13 알리는 10 대신 13을 넣으면 되겠죠? 16도 10 대신 16을 넣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비트 모음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일단 목공,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길이가 있고요 아주 8mm 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불속으로 딸려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즐겨가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 주인장 분께서는 작업의 질은 비트로 결정된다고 이런 불속으로 딸려있는 비트는 퀄리티 떨어뜨린다고 안 쓰는 게 낫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차피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두 번씩 쓰는 거고 또 연속 작업할 일도 없으니까 쓰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작업을 하실 때탈부럭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칼브럭 6mm입니다. 시발리, 1 3 m 리 알리 16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발리를 가정용으로 추천한 이유가 칼브럭이 이제 가정용으로 보통 6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13, 16이 필요할까 싶어서 10mm 추천한 거고요. 요건 비트인데요. 여기 보면 종류가 다양하죠. ph, 필립스, 십자그 다음에 포지 드라이브. 요게 이제 이케아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 슬라디드. 그 다음에 헥사곤, h. 그 다음에 별, 턱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딱 붙고요 결합하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쏙그래서이는 이렇게 쪼아서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처음으로 <웃음> 언박싱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추천하는 요 gsb 시발리가 어 가정용으로 쓰시는데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